어, 절개와 비절개 둘다 이식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. 동반 탈락은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입니다. <목소리> 전혀 사실이 아니네요. 어, 절개와 비절개 둘다 이식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. 절개 비절개는 채취 방식의 차이지 이식하는 방법의 차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. 절개 비절개 둘다 동반 탈락은 비슷하게 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식하는 방법은 슬립 또는 식무기 요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이제 모발 밀도 라던가 모발의 방향성 이런 것들 결정하는데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절개 비절개 이걸로 이제 동반 탈락이 다르게 오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